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저장될 저장소에 파일을 업로드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하려면 좀 귀찮거든요 여기서 파일을 그냥 작성할 수도 있어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은 자 여기 보시면 어, creating a new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Uh, welcome.txt 라고 해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hello 라고 적었어요 자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끝내면 g i 에서는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일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번 작업에서는 hello 를작성했어 어디다가 어... welcome.txt에다가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적고 싶으면 또 여러 줄로 적고 싶으면 밑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ommit, n 파일을 하게 되면 commit은 뭐예요? 제출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작성한 파일과 그리고 이 파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 정보를 새로운 버전으로서 Git에게 제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클릭 자 그러면 우리의 UI가,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 welcome.txt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최소한 텍스트 정보라면 그냥 저 링크를 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자, 축하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welcome.txt를 보면 저 파일이 음, 여러분이 수정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수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welcome.txt를 다시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Edit this 파일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Hello가 나오죠? 저기다가 제가 world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일기를 적는다니까요 add world to welcome.txt 파일에 추가했다 자 그리고 commit changes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정한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어디가 바뀌었죠? 여기 투 커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버전을 두개 제출했다라는 뜻이에요. 클릭.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를 클릭해 보면 이건 뭐예요? 월드라는 두 번째 행에 추가한 내용이 들어있는 버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죠 뭐라고 나와요? 이 버전에서는 기존의 내용에다가 월드를 추가했다는 라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보기 좋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른 사람이 와 정말 고생하셨어요 라고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또는 이 댓글을 내용에다가 예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네요 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소통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가 GitHub에서 직접 파일을 편집해서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업로드 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자, 업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코드 편집 도구인 에디터를 켰는데요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라면 이런 거 쓰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그 텍스트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저는 여기다가 file1.txt라고 해서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v e r 3이라고 해서 파일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file2.txt에서 얘도 버전 r s 3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은 건 뭐냐면 이번 작업에, 다시 말해서 이번 버전에서는 파일1과 파일점텍스트를 수정했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하나의 작업이 하나의 버전이거든요 그럼 하나의 작업에 여러 개의 파일을 수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상황을 재현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제가 업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g i t h 으로 돌아가 보시면 업로드 파일스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떨어뜨리거나 Choose your 파일을 클릭하거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두 개의 파일을 저는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톡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저두 개의 파일을 제가 수정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어, 버전3라고 적고 그리고 Commit Changes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요. 업로드가 끝나면 우리가 지금 추가한 두 개의 파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mmi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지금 제가 만든 버전 3가 있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버전 3에서 생성된. 예, 이 버전 3에서 생성된. 버전 3에 속하는 변화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일 2에다가 버전 4라고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일을 만들게요 파일 3.txt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버전 4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번 작업에서는 파일3와 파일2에다가 수정을 가했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업로드 해볼까요? 업로드 파일3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파일 전체를 다 선택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시 우리가 올린 저 파일에서 우리가 수정한 내용만을 이번 버전으로 만들 거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버전 라고 하고, c o m m i 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업로드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자, Commit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버전 4가 나오죠? 그럼 버전 4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수정한 파일 2.txt와 파일 3.txt만이 이 버전의 변경사항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업로드했던 파일 원점 텍스트는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버전의 변경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은 자신의 소스 코드를 버전 관리를 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요?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추적할 수 있고 각각의 버전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고, 누가 수정했는지와 같은 정보를 어, 볼수 있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어, Git이고 GitHub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